<웃음> 문 뽀사지겠어. <뇌 웃음> 장수.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웃음> <웃음> 야, 못 뽀사지겠어. <웃음> 장수, 초커. 장수, 초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난리났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안녕.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아이고 기침하지 말고. 알았어, 얼른 들어갈게. 알았어요. 얘들아 안녕. <웃음> 안녕. 아유, 반가워. 하루 종일 뭐 했어? 아유, 밤이 껌미 밤이 껌미 어디 가근데 밤이 껌미이고 밤이 껌미 밤이 미 까미.